이거 애지중기또 선물 받았다 뭐냐면 그 꼬이 결이 매끈 케어크림 강아지들 그 피부 재생 습진 뭐 상처 같은데 발라주면 이게 다 재생이 된대 애지가 습진이 있잖아 그래서 습진에다 바르면 너무너무 좋대 먹는 거 아닌데 먹는 거 아닌데 아닌데 너무 귀엽지 얘도 비숑이야 비숑이야? 응어 그런데 빗고자네 머리 <웃음> 너무 귀엽다 비숑이야. 자. 짜잔 어 통도 이쁘고 응. 얼굴밖에 안 남았어 응. 자 여기 습진 있는데 발라줄게. 먹어도 된대? 가라, 해로 해줘야돼 b u 파 a Buya, 대. Buya. Buya, 대. Buya. Buya, 대.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이렇게 대. b 줘야돼 그래서 살살 원래 면봉같은걸로 해도 되는데 나 그냥 손가락으로 해주고 싶어 15분만 기다리자 응. 자 우리 중지도 한번 봐줄까? 중지가 여기 지가 간지러워서 물어 뜯어가지고 상처 났거든? 근데 이게 상처 났데도 괜찮대 응. 중지야 한숨 자 연고 들어갈 때까지 10분만 누워있자 중지야 알았지? 음. 습진 있는 그 자국이 있었거든? 음. 없어졌어, 그렇지? 응, 음, 축축해졌다. 어. 여기 자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딱 스며들게 알겠지?